아 진짜 지메다 m a 왜 그러지? 왜 언니 침대를 이렇게 다 망가뜨리죠? 아 왜? 왜? 왜? 왜? 근데 양말 벗겨줘. 양말 벗겨줘 양말 벗겨줘 양말 벗겨 양말 벗겨줘 양말 벗겨줘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양말 벗겨 지 빨리 양말 벗겨 오 양말 벗겨줘 빨리 벗겨줘 벗겨줘 양말 벗겨줘 아 고마워요 브랜디 여기도! 펜디 여기도! 여기도 양말 벗겨줘 아니 아니 아니 펜디 양말 벗겨줘 이거 이것도 벗겨줘 양말 이거 양말 벗겨줘 자 이건 됐어 이제 펜디 나자 이건 됐잖아 이 하나 더 벗겨줘 얘얘 양말 벗겨줘 펜디 얘 양말 벗겨줘 어? 옳지, 옳지 옳지 옳지 양말 벗겨줘 <웃음> 어 진짜, 지에다 야, 진짜, 지다 아, 잠깐만. 아, 야. 고마워. 아이, 잘했다. 아, 아니. 아, 잠깐 아니, 양말을. 브랜디, 브랜디. <웃음> 대파 양말 이리. 양말 이리. 양말 갖고 와. 양말 갖고 와. 양말 가져와. 빨리. 양말 이리. 이리. <웃음> 응? 왜? 아왜 아 이래? 근데 왜?